하이! 과 운동 쉽고 재밌게 하자! 마랑입니다. 누구세요? 저 혹시 누구신지 제가 가면 좀 벗겨봐도 되겠습니까? 어!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현재 g f p 파쿠르 단체 대표와 한국파쿠르협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파쿠르 선수 김유성입니다. 파쿠르 뭡니까? 아 파쿠르는 도시와 자연환경 속에 존재하는 장애물들과 구조물들을 순수 인간의 힘으로 빠르고 효율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운동입니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이제 늦잠을 자서 지각을 하는 상황에서 버스를 잡기 <웃음> 파쿠르가 현대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스포츠라는 관점이 많은데 네. 이 스포츠로서 사람들이 즐기게끔 지금 이렇게 시선이 마른데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파쿠르 이런 기술과 네. 그 형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. 네, 첫 번째 기술은 파쿠르의 점프 동작입니다 제자리 멀리뛰기 같은 경우는 멀리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. 저희는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착지와 안정적인 균형 잡힌 착지입니다 파쿠르의 이제 모든 동작은 이 점프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전부 앞꿈치 착지를 해줍니다 앞꿈치 네, 그래서 충격을 완화해주는 게 목적이고요 장애물의 끝 쪽에 앞꿈치로 착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초를 정확히 버텨 주셔야 합니다. 아니 이번 왜 가운데 같은데 안 하고 왜 빽근 뒤쪽에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? 아 뒤쪽에 착지를하는 이유는 저희가 저런 펜스 같은 곳에도 착지를 하기 때문에 아 미리 사전에 연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앞꿈치로 착지를 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앞꿈치로 여기. 네. 오. 하하. <웃음> 이거 쉽죠. 나 네, 이번엔 바로 실전으로 정말 장애물의 사이에서 네, 내가 건물 사이를 뛴다는 생각을 갖고 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. 하! 내가 건물 사이를 뛴다는 생각을 갖고 죽으신 주, 거예요? 주의상을 보여드릴 주의상 이렇게 하면 안 된다. 아, 네. <웃음> 오! 아, 이거 기분 아니겠습니까? <웃음> 오! 이제 이게 되시면 네. 거리를 점차 늘려나. 가 아, 여기서 거리를 늘려간다. 그럼 난이도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에. <웃음> 너무, 너무 하가 네? 아니에요? 이거? <웃음> 이거? 이거 이거 이 정도 될수 <웃음> <뗄> 있어요? <웃음> 네. 이걸 <웃음> 어떻게? <웃음> <웃음> 아, 저는 <웃음> 네? 이것도 너무 식상하기 때문에 다른 걸로. <웃음> 아니, <웃음> 네? 아, 더 무서운 걸로. 아니 이거 하고서 이거 아,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. 와 저걸 뛴다고요? 어서 보여주세요. 네. 와, 오, 진짜 반복해서 시전없다 이거 어떻게 뛰지? 야 이거 어떻게야? 야 이게 이렇게 보니까, 야 <웃음> 타점이 엄청난 거니까 이게 진짜 평지면은 모르겠는데 이게. <웃음> 오! 난이도는 뭐 한계는 없기 때문에. 네, 여기서 절로 뜹니다뭐 하시는 거예요? <웃음> 이걸 여기서 뛴다고요? 네. 오! 머리 뛴 것도 중요하지만 그 타점을 잘 맞춰야 되고 또 맞습니다 그 모멘텀을 이겨야 되는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할 거야 <웃음> 몇 미터입니까? 3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야 이거 어떡해 도전! 도전 아제 <웃음> 해봐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어 이게 무섭다 무서움이 있으니까. 어때요? 얼굴잘 자랑인가요?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. 아! 예. 네, 이번에 두 번째 기술은 네. 또 파쿠르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. 아, 까 저번 모셔 뭐해서 풀인가? 아, 풀 정도 되고. 아, 진짜 기대돼 그래서... <웃음> 이번엔 파쿠르의 캘리프라는 동작입니다. 캘리프? 네, 이제 고양이가 벽에 매달린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고요. 아 양손은 어깨 넓이로 장애물에 잡아주시고요. 아까도 강조했던 아꿈치 착지를 해줍니다.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고, 최대한 몸에 힘을 풀어서 무릎을 가슴에 이렇게 걸어주는 겁니다. 이제 점프해서 매달리는 건데, 손이 먼저 닿으면은 하체에 충격이 많이 오게 됩니다. 아 하체에 충격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체가 먼저 가면 못 잡을 가능성이 많이 생기고 뒤로 밀립니다 몸이 그래서 양손 양발이 동시에 매달려 주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직선으로 점프를 뛰는 게 아니고 포물선을 그래서 안정적으로 정말 내가 고양이가 된 듯이 포물선이 그리듯이 하는 거 부드럽게 오! <웃음> 오, g 이제 정말 장애물 사이. 아, 어, 네, 네, 네. 네. 이야. 오, 가시죠. 오케이. 어요 예. 바로 어. 이 정도. 이하셔야 되죠? 아니요 아, 한 발로 돼요? <웃음> 원래 멀수록 이게 발이 조금씩 떨어져요. e a 스키뭐 말이 필요 없어요. 네 이번에는 아까 배우신 점프 동작인 프레션 점프와 방금 배워보신 캘리프 동작의 네, 결합 동작. 캣투프레시션 동작입니다 네, 캣을 먼저 해주시고요 네. 벽을 찬 다음에 장애물에 착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, 그럼 여기서 응용 동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, 여기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가는 걸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가면은 높게도 뜰수 없고 포물선을 그릴 수 없고 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은 왼발이 위로 갑니다 아 왼발이요? 왼쪽으로 왼발이 하면... 위로 가고 오른발을 니킥을 해주면서 몸이 상승하는 것 동시에 풀업을 해주고요. 네. 그 상태에서 최대지점에서 발을 찍고 차줍니다. 아 하. 하. 하. 파이프 맨. 파이프 맨. 고! 충분한가요? 네.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바로 가겠습니다. 디 c t o r 좋아요 네, 이번에는 네. 방금 배워보신 동작의 응용 동작인 캣 a 캣 한번 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. 어떻게 올라가는 방법 도 있습니까? 발에 앞꿈치 착지를 해준 다음에 네 몸을 띄워줍니다 벽을 차서 몸을 띄워서 캘리프 자세로 벽에 매달리고요 네네네. 그 다음 거기서 어, 철봉에서는 머드럽이라고 하죠 저희는 클라이머이라고 하는데 클라임업. 캘리프 자세에서 바로 그래서 아까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발에 앞꿈치 착지를 해서 몸을 상승을 시켜줘야 되고요 이 동작은 틱택이라는 기술입니다 발이 너무 낮으면 은 이끌어지고요. 발이 아 너무 높으면은 뒤로 밀립니다. 보통 서 있을 때 나의 배꼽 높이 기준이고요. 네. 아 이렇게? 네, 좋습니다. 네, 뭐 이런 식으로 이지하게. 이거 아예 모르겠는데 여기는 지금? <웃음> 이제 마지막 단계죠? 네이 철봉에서요 방향전환해서 이쪽 철봉으로 캘리프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저기까지 캘리프가 가능하다고요? 네더먼 거리도 가능합니다 <웃음> 여기서요? 네 <웃음> <웃음> 우와 날릴 때 팔을 밀어주고요 골반을 머슬업팔 때처럼 튕겨주시요탁 해서 이렇게? 네 맞습니다 탁 해서 이렇게? 네, 네. 스윙을 주시고요 몸이 앞으로 갈때 팔로 밀어주면서 캐슬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와 야 이거 어렵다 지금 반동이 부족했어요 아 부족했어요? 네 오. 어, 너무, 너무 멀다. 이거보다 진짜 더완벽도졌어 와! 와! 아, 하셨하요네요 어땠습니까? 많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베스 수강생 맞습니까? 베스 수강생 맞습니다 Thank you watching o i TV